여러분, 제가 이거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원래,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이거 18년, 이거 맵 이름입니다. 18년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이거 하기로 했는데, 공포맵도 있거든요, 지금 찾아온 게. 그래서 그걸 하려 했더니, 한페이가 이렇게 하기 싫다고, 찡찡찡찡찡찡찡찡찡. 공포맵 해요, 그러면! 공포맵! 패요. 한테디가 자이거 이제 막다 쪼가라 들어서 보이지도 않. 아니 하자고 공포맵 하자. 공포맵 켜. 무조건 공포맵입니다 오늘. 아 근데 항공. 할로윈이니까 할로윈 맵해도돼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떻게든 공포맵 꺼보고 싶어가지고. 아이씨. 겁나냐? 아니거든. 아니 유튜브 생각해서 할로윈 하자는거 아닙니까? 오늘 음? 시엔이랑 연비도 없어가지고 없나나봐요. 응. 새 할로윈 하면 저 나갑니다. 아, 공포맵 안 하면. 진짜? <웃음> <웃음> 알았어 할로윈 할게. <웃음> 와, <우와. 웃음> <웃음> 형 형, 저디스타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오케이 제가 제압한 뒤에 한 팬이 매치기. 어, 저 싸움 잘한다 했죠? 네, 일단 하체인부터 안 된다. 이제 딱 람이랑 한 팬의 첫 만남이 성사되는 순간. <웃음> 걸었습니다 <웃음> 어, 저... 바로 저렇게 어, 이제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또띠아 챌린지 할래? 한편이 라미? 또띠어? 입에 물을 머금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이 아, 사람 또띠아. 뺨을 또띠아를 이렇게 팍 치는 건데 <웃음> 그러면 물을 안 뿜게 또 참아야 되는 거야? 어 그런 거 너무 재밌겠다 가학적이고 어? <웃음>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어쨌든 그래서 한편이 때문에 할로윈을 지키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니 무슨 소리야 공포메 파자 했잖아요 공포메 어? 분위기 봐라? 어? 진짜 공포메? 하하하하하하 <웃음> 아. <웃음> 확 죽으러 들었는데? <웃음> 아 이거 보이스... 액팅이 있나 본데? 근데 이거 중국어로 보이스 나올 거 아니야 아 어, 저기 뭐 있네 근데 이리 와봐 또 눌렀... 어? 어, 어 뭐야 우와 어? 오프닝 있다 오프닝 있어 어허허허 원서팬타...타임? 원서팬타임? 아, 이건 뭐야? 어 영어로 돼 있네. 다 듣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to master some of the basics of performance. Once you have mastered these skills, I will be prepared to tell you What to do next?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와! 오오 뭐야? 대박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서커스 쇼를 하기 전에 무슨 사고가 터졌는데 우리가 네. 뭐를 해 가지고 그 쇼를 좀 돌려줬으면 좋겠대. 지금은 자기가 어. 시간을 과거로 돌린다면 멈춰 놨대. 아. 응? 어. 근데 오. 그 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정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기술인 거야. 말하자면. 어 이거 탈수 있어. 봐봐. 타봐 타봐 그럼. 타봐. 너어져 타. 너 넘어져 오 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g 오 t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뒤에 뒤에! 캐빈님 뒤에! 우와! 피곤리, 뭐야! 불꼴리! 어? 여기는 뭐라고 써져있냐빨간색 여기 아 리셋 버튼 다음면 없어지나 뭐지? 보다 아다닿면 아. 리셋이야 그럼 요거까지도 빗소리가? 오케이! 이것까지 슈. 휴... 어? 야 이거 휴범폴 플레이 많이 한 사람 많나? 한편이면 어, 보여줄까 뭔가... 그러면? 안 멈추고 갑니다 저는 음. 어. 오! 서! 그래 뭐이정도뭐 어디 갔어? <웃음> 라미도 고! 뭐 이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 맞냐 라미? <웃음> 막, 막.. 엄청 빨라졌는데 순간적으로? 아 진짜 그래 원래? 모르겠어요 저 지금 따라자. 화면 오류도 있어가지고 이런 정도로 내가 나서야 되나 정말? 근데 형 이거 어려워요 어 뭐야 야 빨려 들어가는데? 그쵸 그쵸 어어 진짜야 야 진짜 빨려 들어가 뭐야 이거? 음 <웃음> 두디야, 어? 셋하고가 안돼 가, 가, 가. 가. 어? 투디야! 투디야 잠깐 뭐야! <웃음> 미친 사람! 뭐야, 뭐야? 아니야! <웃음> 야 잠깐만! 야 리셋 해줄테니까 다시 가봐! 한번 더? 예 잘해! 아, 뭐야 이 갑자기 오. 이 포텐셜 뭔데? 오오오! 코너이 뭐? 뭔데? 아니 코너링 뭐야 쟤? 어이? 야! 빨려들어간다! 빨려들어! 아지! 기하지마! 김투디 포기하지마! 괜찮아포괜찮아 마. 김투디 포기하지마! 뭔데? 갑자기 뭐냐고? 와 저건 또 뭐야? <웃음> 아 저거 잡고 링통과하이 이거 우리 한꺼번에 가 볼까 그냥? 갈수 있는 사람 그 한꺼번에 다 타봐. 이건 좀 재밌어 보인다. 가자. 그냥 가는 거야. 어. 어 바로 그냥 저희 도착하자마자 그냥. 아 아. 이렇게 동맥 경화 해버리면 <웃음> <웃음> 아다아네어 진짜. <웃음> 아, 진짜로 내 혈압 오르는 같아 어? 우와 패딱히다 아 오. 오케이 이건 그냥 바로 가봐 오. 이건 쉬워 보이는데 야 이건 그냥 갈수 있어 끝났어 그게 끝이야 이 끝이야? 응, 그냥 누르래 아 바로 어. 누를게요 아,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대요. 아, 테스트였어? 아. 아 빨리 쇼에 가재 지금. 너무 늦었다고. 오. 아 아직 안 늦었다고. 뭐야? 어이? 우와! 오, 포이 와, 우와, 우와. 우와. 뭐 이러냐? 멘퀄리티도 뭐냐, 이거? 로윈도 특집이라고 미리 뭐 온거같은 우와! 우와. 따라찾 작권, 저작권. 저작권. 됐어요 한번 가보자 근데 공연장에.. 아 뭐야 깜짝이야 람이 여기 가만히 서있으니까 그냥 n p c 인줄 알았어 그니까 어 여기 어디 버튼이 있다 그러네? 시작하려면? 우와 야 진짜 할로윈 인것 같아 어, 2D 저기있 2D 어 이거 2D인데 이거 진짜 어? 2D인데? 갑자기. 이건 다른 차원에나? <웃음> 이세계 2D 다른 세계선에나? <웃음> 아아개 귀여워 근데 아니 버튼 어디 있다는데 버튼 발견한 거 없지 저 안쪽까지 가야 있나 지옥의 타워가 안에 있는데 시도해보고 싶냐고요 아 여기 버튼이 여기 있어 땅 철컵 오우 오우 오우 뭐, 뭐 이게 할로아아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점프맵이다 오우 어, 이 우와 대박 저게 약간 좀 위에 가면은 약간 그거 같은데 폭죽 어 폭죽 야! 가보자 요 정도 맵이야 뭐 사실 지가안크 어, 뭐야? 한 편이 저 위에 있네. 아니, 어느 순간부터 그 장래희망을 물어보니까 한 편이가 휴먼폴플레 프로게이머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나 본데, 집에서 4시간만 밥도 안 먹고 연습만 하거든요. 아, 휴먼풀플레을요 이거 뭐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야 돼? 아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아 맞네 아 일로 들어가서아 붙을 때마다 점프해서 건너가란 얘기구나 형 응? 형나좀 형? 나 좀... 어, 형? <웃음> 와 와우 아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게이머 노리고 있거든 어떻자어어 어떻게 어떻게 어어오케어이게프로게어머게튼 눌러봐 온? 와... 우와... 우와... 불꽃놀이다. 불꽃놀이다. 불꽃놀이... 어... 빵빵빵... 와 우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와우와우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이 스케일 이거 여기 있다 쇼 스타트 어쇼 스타트 한번 눌러보자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쇼를? 나이층 가서 해서. 가야지 게임. 오 2층도 있어? 너는 그럼 2층 가 내가 쇼 스타트 누를게 그럼 땅 와우 와 한다 어레이디스앤 젠틀맨 어아 유니사이클 하이 유니사이클 아까 비소리가있던거어 지금 비소리가 지금 위에서 지금 대기가 된 거잖아 그럼 올라갔잖아 야잘 올라왔네 어? 근데 이거 경로가 재밌을 것 같은데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어뭐 이거 한명한명 도와 한명 더, 더 하는데? 이거 더 와야 되는데 한 명? 아 그래? 어 내가 저 아래 있는 거 한번 타볼까? 고고고고고 이거 어떻게... 아 됐다 아, 한 배! 한 배! 한 배라! 어! 자가도 <웃음> 떨어졌다! <다르다, 다르다, 웃음> 한 배라! <빼라>, 한 배라! <웃음> 야이 자식아! <웃음> 멀리서 보면 모를 거야 손님들 멀리서 보면 모를 거야. 이게 진정한 서커스. 야된거 아니야? 박수 어 됐다 됐다 와우. 와우. 헤스헬스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쇼로 어, 가보죠. 아하. 어 이거 아까 2 d 가원툴 불꽃 링 통과하기입니다. 우후 나 여기 중간에서 보고 있을게 그러면. 아뭐이 정도 보여드리죠. 어 뭔가 음... 다른 뭔가 감이 다른 거 아니야 지금? 아예 한번 감봤습니다. 시작합니다. 오오오오 시작 조 뭔가 감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어 느낌이 다른데? 어 느낌이 좀 느낌. 아까 연습했던 거랑 좀 사뭇 다른. 오 가나 가나 가나 속도 살려. 오, 오. 어 살리고 오, 살리고 좋아, 좋아. 살리고 오. 살리고. 오. 살리고. 오.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아까 연습이 더 어려웠어. 연습이 더 어려웠어. 진짜 그래. 진작해. 어 진작해 진작해. 짐작 하고 오케이 마지막 하나! 오케이! 어 됐다 오케이! 어, 어 이거는 좀 간단해 보이는군요 하지만 따라하지 마세요 만약에 당신이 좀 부주의하다면은 네 머리가 불탈 거예요 뭐야 이거 연습한 적 없잖아 오, 야, 이거 연습한 적 없잖아. 이거 이거 너무 디테일하잖아.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아, 한 명이 한 명이 해야 되잖아. 아니 뭐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예! 비소라 네가 그쪽 해봐 그러면 일단. 형해 형해. 아, 아. 형 해, 형 해. 아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어, 어. 위에서 구경해야지. 실수하면 바로 그냥 쇠바다로. 오 쇠바다? 슈 올라갔다가. 어, 좋았다. 해. 내려가면서 슈 갔다가 반대쪽으로 가면서 슈. 점프해서 반대쪽으로 가다가 슉! 해서 저 잡아야 해! 어! 그래서 잠 아마 이렇게 쭉 뒤로 갔다가 이거를 통과를 해주면서 잡아! 그렇지!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통과를 흔들어서 통과! 끝! 오~~ 됐다! 오케이! 오, 다 됐네. 어 왜? 왜? 왜? 마지막! 죽음의 블라이드입니다 아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나? 우리 연습했던 거? 어? 생긴 게 다른데요? 라미 일단 아까 했었으니까 들어가보자 어 당당할까? 간다 간다! 라미야 일단 잡아봐! 뭐라도! 이거 달려야 돼요! 달려야 된다고? 체바퀴도 돌리듯이 달려야 돼요! 어 달려 달려! 어 맞네 맞네 맞네! 어해해 해. 달려 달려 달려! 어, 됐다. 오 됐다! 오오오! 오오! 아 이거가 제일 어려운 서커스였대 근데 우리가 게임안에 있지만 쉬워보이나요? 이런 뭐 얘기하면서 도전해보시겠습니까? 막 이러는데 어허 뭐야? 어 근데 끝났어 그냥 서커스가 이게 뭐다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에 뭔가 이야기가 있나? 아 나랑 겹쳐서 광대가 안보였었던거구나 내 뒤통수 때문에 한편한 카메라 가리지마 되게 도청장식을 있다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오늘 쇼는 정말 성공적이었고, 어,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플레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빠이 이러는데, 반전 없어? 정말 끝이면 나 정말 한 팬이한테 뭐라 할 수밖에 없어. 오늘 공포면. <웃음> 나한테 뭐라 그래. 왜, <웃음> 왜? 오늘 공포면 막아버린 한 팬이랑, 어? 진짜 그냥 한파 하는 거야? 아.. 공포면 패스면 진짜 개꿀잼이었을텐데저 <웃음> 공포탈출 맵도 하죠 그러면? 아 공포탈출 맵도 하자고? 네아 진짜 하죠 진짜 그래 알았어 진짜 한판더 하자고요 그래 알았어 공포탈출 맵 하지 뭐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무튼 오늘 여러분 뭐 영상 재미는 있었죠?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캐빈 저 빗솔림 치질 치료 중이에요. 아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